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정구입니다 2017년은 게임 관련 규제로 시장이 매우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셧다운제부터 시작하여 쿨링 오프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포괄임금제 등등 게임에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랜덤박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부나 게임업계나 정말 시끌시끌하였는데요 도박이냐 아니냐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며 실제로 유저들 사이에서도 랜덤박스는 아무리 봐도 도박이라면서 게임사들을 지탄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 각종 게임회사들에서 뽑기 확률을 조작한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아 주작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아 랜덤박스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의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허위 혹은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뭐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주작하다가 걸려서 벌금 문거죠 넥슨의 서든어택은 2016년 11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라는 아이템은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획득하게 되는데 총 16개의 퍼즐을 모아 퍼즐을 완성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이벤트성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들의 확률은 제각기 달랐고 몇개의 퍼즐은 0.5%에서 1.5%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그냥 1번에서 16번이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라고 표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번부터 16번까지의 퍼즐이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기를 해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확률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는게 일반적일겁니다 하지만 확률이 다르게 된다면 특정 한두개의 퍼즐을 제외하고 모든 퍼즐을 모으게 될 것이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 유저들은 계속해서 이 카운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체는 그저 상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확률 표기를 애매하게 해둔 것이 문제가 되어 역대 최고의 과징금인 9억 3 9 0 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2도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요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청약 철회 등 환불에 관한 기한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적절하게 표시 광고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5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면 하별 문제가 없다더군요. 넥슨 뿐만 아니라 넷마블도 마구마구 모델마블 몬스터 길들이기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마구마구는 2016년에 진행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두차례 진행하면서 5성 및 6성의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5배 상승하였지만 이벤트에는 10배가 상승했다고 표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완전 상술이고 나발이고 사기 행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 무슨 자기들 딴에서는 기적의 수학자라도 데려왔나 봅니다어뭐 총압 8.3배 올랐으니까 대충 올림면서 10배라고 표기한건가 그리고 모두의 마블은 프로이트 슐레이만 세헬라자데 할로윈 이안 크리스마스 등총 6종류의 캐릭터들을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후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캐릭터들을 획득할 수 있던 점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총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몬스터 길들이기는 2016년 6월부터 내놓았던 몬스터 불멸자의 뽑기 확률은 0.0005%에서 0.008%였지만 1% 미만이라고 표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뭐 이러면 말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100% 미만이라고 표기해도 문제없겠네요? 깔깔깔 돈 벌기 참 쉽죠? 그리고 야스쿠니 차일드로 유명하던 데스티니 차일드도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1.44%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뜯어보니 실제 확률은 0.9%였습니다 또한 16년 12월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번 이벤트 기간에만 크리스탈 가격을 내리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어물쩡 어물쩡 무기한 연기하더니 2017년 2월에 와서 이벤트를 끝내고 크리스탈 구입 금액을 이벤트 구입 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주작자주주작입니다 전부 확률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벌금을 문 유저들을 기만한 사건들입니다 넥슨은 여기서 9억이라는 역대 최고의 벌금이 징수되었습니다만 사실 확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인데 9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세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넥슨코리아의 매출은 총 1조 2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9억 벌금 내고 장사할 만하지 않나요? 이게 특정 금액이 아니라 주작지를한 게임의 매출의 퍼센트를 벌금으로 매겨야지 일조를 버는 회사의 9억이면 뭐간의 기별이나 갈려나 모르겠네 아 나도 게임 에서 하나 차려서 확률 주작이나 하면서 돈 벌면 되겠다 유튜브 접고 그쵸? 그리고 넥슨은 이 부분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해당 문구의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기에 9억의 과징금은 너무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아이템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쉽게 벌금을 받은 게임들이 했던 광고처럼 한번 광고를 만들어봅시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 게임즈입니다 이번 저희 전구키우기 게임에서는 새로운 퍼즐 모기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빨주노초파람보 레인보우 전구를 획득할 수 있는 상자를 발건데요 여기서 남색과 빨간색은 획득 확률이 다른 아이템보다 현저히 낮지만 아무튼 간 랜덤이니 저희는 모든 아이템이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기간에서는 오직 이번 이벤트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무지개 전구를 랜덤박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특별히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캐시들을 할인해주고 100% 페이백을 해주는 어메이징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별히 이번 이벤트만 진행하는 이벤트이니만큼 이벤트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이벤트를 열어드릴겁니다 하하 <웃음> 그리고 이번에 판매되는 무지개 전구의 뽑기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물론 실제 확률은 0.05%지만 50% 미만은 맞으니까요 그쵸? 자 어서 이렇게 해자스러운 이벤트와 유저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전구 키우기 게임 지금 바로 설치해보세요 어떠신가요? 그럴싸하면서도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기분이 들죠 지금까지 걸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은 2016년에 행해졌던 내용들인데요 굳이 대기업 계열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조작행위는 어느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안그래도 랜덤박스가 도박이네 사행성이에 하면서 시끄러운 마당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쪽의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속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껏 속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괴대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언제나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먹을 것만 보는 사람은 머리 위로 날아오는 두 끼를 보지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